좀 무기 같은 거좀줄수 있겠나? 응. 음. 뭐, 돌, 돌검도 상관없으니까 좀 있어야 겠다. 될 거다. 저진 뭐지? 네. 아너 어, 괜찮냐?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야, 빨리 빨리 어. 집 들어가자 야 뒤에 네, 네 좀비 있다 잡긴 잡았는데 야, 집으로 빨리 들어가자 와 씨발 왜 이래 상태 왜 이래 집 빨리 들어가 봐야 그냥 철골렘이 순회하는 지역 근처에다가 우리가 집을 깔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제발 어. <웃음> 미친 <웃음> 제가 살해당했다 야 빨리 골으로 뛰어 들어가? 야 근데, 야 근데 나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 나 그냥 철골렘하고 붙어있어야겠다 협복으로 떨어질 뻔했어 음. 안돼 아, 오, 와, <웃음> <오. 웃음> 뒤질 뻔 했네. 마을 터트릴 뻔 했다. 우와, 우와. 누가 왔네또 응. 야, 니거 네 하나 조심해. 야, 우리 집 어디 갔냐? 어, 우리 아, 우리 집. 다 우리 집. 어, 그거다. 문 닫, 문 닫았다. 야, 들어와. 아, <웃음> 야, 문 막아. 됐다. 우리, 우리 집 만성. 이 지하로 들어가. 야, 밀 가지고 이거 빵을 바로 만들 수 있던가? 응. 음. 음, 한번 빵을 만들어 봅시다. 동거이 지하 땅굴 파자 나는 배도 고프고 가진 것도 없다 지금 이로 들어와 얼른 야 이거 오른쪽으로 파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이목탄있냐니 음, 혹시? <웃음> 아니 없다 대신 이건 있다 뭔데? 참나무 굿 야 인벤토리 참나무가 안 들어왔다. 야 껍질 벗긴 건데 괜찮나? 야 일단 이거라도 켜. 위로 올라간 사다리는 어쩌려고 안 만든 도대체? 이제 우리 우리끼리만 여기서 살 거다. <웃음> 문 닫아. 아 문은 열어. 당장 열어. <웃음> 괜찮다. 횃불이 있다.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다. 됐다. 살았다. 이 칼도 살만하지 않나. 일단 집을 넓혀야겠다. 나머지 한 명은 어쩔 건데, 여기. <웃음> 야, 웃는 뭐 척이야. 오면 철칼로 죽여버려. 오, 밖으로 나왔다, 지금. 야, 그거 타다, 타다. 가려. 가렸다. 근데 이미 봐버린 것 같다. 야, 돌로 막아. 어디있어 너? 지금 밀 수확하러 밖에 나왔군 야야야 우리 거처가 들켰다 거기해라 들킬거였다 여기 밖에 있나 혹시 지금? 어, 지금 작물 수확하고 있다 아, 밝아지니까 한결낫다동군이제 네가 이상한데요, 티, 텔레포트 될 수도 있거든 왜? 절대 놀라지 마, 이왜 대체 어디로 텔레포가 되길래 놀라지 말하는건데 잡초를 졸여서 씨앗을 얻어야 할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만 기만으로... а 네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비밀의 굴을 파고 있다 뭐야? 응, 아이올때 나무 좀 개줄 수 있나? 나무? 문제는 없는데 지금 뭐 도끼 같은 게 없어가지고 나무 도끼부터 재시작해야 된다 진짜? 어 아무것도 없다 아진게 나무 도끼하고 나무는 좀있 나무 나무 곡괭이를 찾습니다 나무는 좀 있지 나무 그렇게 많지 않다 나도 조금 나무를 캐.. 이렇게 나무 좀캐봐 그래서 캐고 있다 그런데 저 드론 애는 뭐임? 우리가 피해야 할 적이다 왜 적인데 죽여도 되나 그러면 <웃음> 죽이지 말고 일단 그 나중에 생각해 볼 일이다 나중에? 어찌, 어찌 됐든 죽이겠단 말하니? 죽이는 것 보다 더 공포스러운 걸 하면 되지 야 아까 그 애가 나한테 도둑기 주고 왔다 <웃음> 야 째벼 그 다음에 나무 캐 나는 받은 도둑기로 나무를 깨고 있다 그 다음에 어디 모르게 이 절벽으로 떨어져서 좀 도망가리나 중에 나무 온늘도 많이 캐면 왜? 미친 60, 60개만 캐줘 아니 어디로 도망가라는 건데 도대체 아니 그냥 제가제 눈에 안 띄는 곳으로 도망가라 도망간다고 해도지금 식량이 부족하거든 그러면그 밀박스 없다. 여러 개가져가야 돼. 나한테, 그래. 나한테 빵 많다 밀기 189개나 있잖아 그것보단 그 마을에 있는 밀박스 전부 다 캐는 거어응다 캐가 몰래 일단 나무가 꽤나 늘어나고 있다 순조롭게 일단, 너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집이 생기고 있다. 그 침대는 다 있나? 당연히 있지. 침대가 몇 개나 있는 줄 아나? 몇 개인데? 네 개. 오. 많긴 하네. 했나? 나무를 캐고 있다. 몇 갠데? 3, 40개. 예, 40개. 그 정도로 한, 한 달은 못 버틸 것 같다. <웃음> 설마 지하 방공호 생활하게? <웃음> 지, 어, 어떻게 들켰지? 여기 지금, 나 지하 비밀기지 만들고 있는데. 근데 아까 위치 들키지 않았나, 이거.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 만들고 있다. 이번에또 다른 데가 제복 그럴싸하게 돌로 엄청 막아놨다 들키면 좀 말짱 도루묵가니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이름표 보이면 들을킬 얼마나, <웃음> 얼마나 철통인 줄 아나? 얼마나 철통인 줄 아나? 아니 모르지 돌도 구워서 박았다 와돌돌 이게 어떻게 있자 했어 아주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나무 다했나 음.. 나무 계속 캐고 있다 아직 50개밖에 못 캤다 야 너는 슬쩍 나와가지고 그것도 다 캐지? 뭐. 그 밀박스 다 캐지? 아니면 내가 나, 다 캐갈까? 안 캐갈 된다 내가, 나는 비, 비밀 기지를 만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캐갈게 들어가기 전에 응. 야철좀 들어라 니업적떴는데 네 <웃음> 괜찮다 이거는 들켜도 거가없다와 이거 꽃밭이네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구나 잠 잠깐만 것을 종류별로 뭐... 하나씩 잡아봐야겠다 응 음? 혹시 내 크리에이티브로 바꾼 거더 뜨나? 혹시 밑에 어, 떴다 왜 바꾼? 일부러 커맨드 좀 한다고 왜? 왜 일부러 바꾼냐 그래 들 커맨드 블록 좀 받으려고 뭐다 쓰길래 커맨드까지 받아 근데 초리구는 만들어 놓을 거냐 그 방공구에다가 응. 명령블록 커맨드 블록을 한개지어 만들라고. 아야. 아야. 아야. 아늪지대 옆에 있는데 걷다가 뭐 그거 안 나오나 음... 맞다야 입구를 어. 거기로 들어가라 그 어디냐? 응 음? 입구는 입구... 없다 입구는 어. 없다 응 음? 아까 있던 있단... 이렇게 한 거네 밑에 혹시 뜨냐? 뭐가? 아무것도 안떴 채. 지금 안 떴는데 그래 커맨드 불로 아웃풋을 껐다 내가 그게 뭔데 몰래 쓸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아 아, 말인지 이해했다 근데 게임모드 변경 아까부터 뜨네 뜬... 응 그거는 떠도 된다 좋세요 어. 아, 잘 되지. 어. 나무 다 깼나? 뭐야? 지금 나무가 한 세트하고 열일곱 개다. 그럼 내려온나? 음식 좀 캐서 내려오자. 어. 수고 많았다, 그리고. 어디서, 어디서 합류해야 하는데? <웃음> 아니, 내가 나중에 니가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와있, 도착이 있을 거다. 아이, 미친. <웃음> TP를 쓰겠다니 너무 사악한 거 아닌가? 응? 응? 좀 있다가 지금 11시가 다 됐는데 응? 자 상을 줄게 아직 캐고 있다 인벤토리 봐봐 어? 어 <웃음> 이게 왜 있는데 상을 <웃음> <방을> 주겠다. <웃음> 혹시 죽이고 하란가임? <웃음> <웃음> 됐다. <웃음> 아 미친. 미친놈아 이거 저거 <웃음> 다이아몬드도빠져가지고왜 나한테 이걸 주는 거야 왜 앞에 저도 나한테 줘자 <웃음> 이제 애가 혼란에 빠졌다 <웃음> 이제 네, 혹시 네 주변에 개 없지? 지금은 없는데 잠만 기다려 봐봐. 응. 지금 바스를 한번 점검하고 가야. 아이씨, 깜짝이야. 없제 어, 망할 새 개새끼. 나의 다이아몬드 검을 받아라. <웃음> 안돼. 안돼. 야, 근데 순간이동 시켰습니다. 아, 뜨잖아, 새끼야. <웃음> 뭔데 이거? 야, 이제 모른다. <웃음> 뭔데 이게? 눌러. 응? 어어? <웃음> 너무 사악한가, 이거? 아이제 어. 나가, 나, 나가서 올 때면, 잠깐만, 뭐 했냐? 어느 한쪽으로 파면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디가 나올까? 야 바다 쪽으로 이거 음, 뒤에 못 들은 혹시? 응. 바다 쪽으로 뚫지 이거 뚫어야겠는데. 어. 이 이제, 이제 저런 저런 장치도 만들어놨단 몰래. 뭔데 이게? 이 장치는 지금은 알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뭐 짓을 하려고 그럼? 혹시 그 다이아몬드 나한테도 좀줄수 있니? 뭔뭐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대체 무섭게 시 우리는 집 만들었다 이제 음... 집도 있다 우리는 이제 <웃음> 뭐야 옆쪽 안 깨져 있었네 응 자. 응? 음. 동굴 자라, 여기도. 밑에서 자라. 근데 이거 세명이 있으면은 3명이서는 안 자면 안 되잖아. 아, 우리는 스폰 포인트를 써자는 거지. 자. 아, 스폰 포인트였나? 너무 사악하다, 야, 여기 위에는 뭐 있어? 설마 그 주민집임? 야, 잠만 동굴 안내 쪽으로, 내 쪽으로 와봐. 야, 내 쪽으로 와봐. 내 쪽으로 와서 숙여 봐. 내가 보는 방향을 봐봐. 뭐, 이름표 뭐, 움직인다. 야, 가려 가려. 좀더 가려. 야, 들어와. 들어와. 일단 숙여. 얼른. 안 숙이면 보, 우리도 보일 수 있다. 쟤들이 지금 우리가 쟤가 보인다는 쟤도 보일 수 있다. 뭔데 이거? 니이 네, 소리 와봐 응? 응? 아이 있을 거다. 어. 그건 잘 이용해서 어? 입구를 막아라 입구를 막아라 아, 미친 입구를 야 막아라. 미친 나도 <웃음> 알지? 막아라. 입구를 막아라 저건 눈에 띈다 야 입구를 막아라 저건 막아. 눈에 띈다 안 돼. 저건 눈에 띈다 저건 눈에 띈다고요 저건 눈에 띈다고요 혹시라도 발리끝면 바로 눈에 는데 아니지 <웃음> 아니 더 웃긴 거 해볼까? 아니 너 진짜 문지르라고 베리요 벨이요? 힘들었어 또 <웃음> 맨날 우리 뭐 들었는지 봐라 방벽 <웃음> <웃음> 야 그것도 그것도 던치해 방금도 같 치는 철벽 방어다. 어, 뭐, 뭐이 뭐. 형이야, 저도 못 보다. 같이 할게. 됐어. 내래 모른다, 이제 우리 자리에. 야, 슬슬 골프하고 싶다. 나도 골프하러 가자, 좀 있잖아. 쟤는 골프 없나? 없다. 바거 바래라. <웃음> 야, 이렇게 빨리 베드락을 설치해. 혹시 방벽 어떻게 깔았냐? 방벽 아직 안 깔았다. 너 어디 방벽은 있어? 나한테 있다. 응? 아니, 네가 어디냐고. 야, 나, 여기 있다, 와봐. 일로 와. <웃음> 여기로, 로 들어와. 일로 와. 막아. 막아, 여기. 킹바남.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이거 다 막아. 아, 킹바남. 잠깐만, 이걸 떼자. 예쁘게 막아. 어, 야, 어, 동굴 있다. 뭐야? 아우 괜찮아 야, 속탄자도 덕분에 와, 야, <웃음> 여기 털있다 과연이 <웃음> <웃음> 그런 건 필요 없다 나 여기 베리어로 좀 막아줄 수 있나? 어디? <웃음> 여기 <웃음> <웃음> 있고 기반한테 나한테 좀 줘봐 나한테 64 세트만 줘봐. 64는 없고, 이건 있다. 어? 됐다. 많이 들어왔다. 36개. 근데 저거 반벽 어떻게 깨지? 생각해보니못 깨지. 야, 이런 식으로 가려. 거야. 이 집은 침투 불가능이다. 야바바라 크리퍼도 못돋다 <웃음> 아 올라가고 싶어졌다 아니 이제 지하세계에서의 삶을 만끽해 <웃음> 안그러면 베리어 들고있지? 어 천장 뚫어줄게 <웃음> 너무 사악하 일단 나 지금 위로 뚫고 있는데 위에 뭐인지 모르겠다. 여기 올라와봐. 난 이쪽으로 팔 것이다. 어, 흙이다. 흙이다. 응, 너 어디 있어? 흙이다. 모래다. 잠만. 왜 이렇게 크냐? 너 느낌이 묘한데. 왜 모래가 있지? 어어 어? 어디 있냐 너 <웃음> 네가 안 보인다 오야 바다 쪽으로 나왔다 어딘데 어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아, 어 바다 쪽이 아야 야, 여기 베리오르마가. 들어와. 베리오르마가. 아니다. 아니다. 나 음, 바다 쪽으로 길을 뚫을 거다. 조금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옆으로 길을 뚫어서 좋은 생각이다. 야, 여기 있는 작은 틈 보이지? <웃음> 감식 구멍이다, 여기가. 너 어디 있냐? 어 이번엔 바다 뚫고 길 뚫으려고 아래로 파고있다 어! 뚫었다! 물이다 어, 여기가.. 야너 이거 받아 어. 예. 여기 나 있는데? 어 있네 가자 어배오로 막자 아 어, 안된다 유리창, 유리창 만들어 여기는 뚫어놓을거다 야, 얘 주변에 철광석에서 이거 뚫어놔야 한다. 철광석을 미리 안켜놓으면 우리가 들킨다. 100% 들킨다. 아, 근데, 음, 수중에서는 다이아 곡괭이를 뜨고 있어도 안, 안 통하니? 응. 음. 야, 이제, 야, 이제 도망 다녀. 칼 뜨고 다녀, 돌칼. 돌칼? 응. 음. 죽이자, 이제. <웃음> 아, 암, 암살하자, 뒤에서. 미신가요, 이가왜 암살이 <웃음> 왜? 아이고, 사악하다. 야, 모래를 무너뜨렸다, 내가. <웃음> 아니면 실시간 랜덤으로 사람 죽는 버튼 만들어 볼까? 혹시 그 스펀지 블록 꺼낼 수 있나? 왜? 어, 좋은 걸 하나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내가 재밌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을게 여기다 뭔지 볼록 줄까 근데 그물 빠야 되는 거왜어 여기 물에 빨아들여야 한다 지금 여기 안쪽에 물에 빨아들여야 한다 어딨냐 해안가에 있다 아까 그 해안가 없는데 아 여기 보인다 뛰 올라와봐 위에다 버려놓을게, 스폰지. 128개 버리면 되지. 아니, 한 개만 버리면 된다. 아 <웃음> 두세 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 192개인데. 미친. 됐다 야 깔끔한 공간을 만들었다 <웃음> 야, 들켰다. 아, 괜찮다. 존나 웃긴 <웃음> 거 만들었다. 뭔지 아나? 밟으면 저 쉽게 계속 죽는 거 만들었다. <웃음> 이건 뭐야? 더 웃긴 거 만들었다, 여기. 와봐뭐 만들었는데? 여기 밟으면 계속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 만들고 있다. 잘못 밟으면. <웃음> <웃음> 야, <스승아. 웃음> 야 동건이 이거 밟는지 안 밟는지 만 보고 갈래? <웃음> 어뭐 뭔데 티피 해봐라 안 보자 <웃음> 이거 밟으면 영원히 죽는 거다 <웃음> <웃음> 밟지 마 <말이> 이리도 <너도. 웃음> 스스로 밟게 놔나 뜨자 <웃음> 남자야? 아, 남자야, 남자야, 맞춘 거. 남자야, 밟지 마, 어, 밟지 마. <웃음> 야, 이거 입구 쪽이 밑에도 따로 붙여놔야지. 아, 이렇게 붙이는 게 낫겠지. 아, <웃음> 이렇게 하는 게 어. 낫겠지. 친구가 일로 했는데. 그런데? 아니지, 야 거기 나 하면 되다 내려와봐 동거디. <웃음> 능력 소야? 능력 야 존나 웃긴 어? 거만야었다 여기 능 올라가는 력 소야? 능력 소가 능력 소야? 능력 소야? 능력 소야? 능력 소야? 능력 소야? 나 또, 나 또. 야, 때리지 마. 나 또.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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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들었나? 응어 우리집 고양이다 냥냥 냥냥이 소리 어디서 샀냐 산거가 데려온거다 아닌 죽은거다 아버지가 죽었다 아빠가 죽었다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죽어왔다 아이야 누가 떼었어 떼는 사람 아, 쓸해 슬픈... 오빠 요거 뭐야? 어? 요거 요거.. 어? 응아 음? 치푼지야? 응 음. 어.. 나만 놀래 가영이 잘 써요 노래 맞는데 <웃음> 나또나또 나 또, 나도 게임 해볼래. 뭐 <웃음> 어? 게임 해볼래 이거 뭐해? 어? 게임 해래 이거 오빠야? 아니 응. 아야. 재밌는 거. 오빠 나도 이 게임 해볼래. 아, 안돼. 아, 해볼래. 안. 아. 해볼, 해볼래. 해볼래. 해볼래. 에 먹어야. 야 근데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냐? <웃음> 제가 무한정으로 죽게 된다. 근데 누르면 <웃음> <돼>. 내가 눌러서 나. <웃음> 어. 상적인 날동으로 할수 없지? 눌러봐. 된다. 궁금해 눌러봐. 안돼. 궁금해 눌러봐. 안 된대. 빨라 <웃음> 나중에 직접 울타리 아, 아. 안에 뭐 들어 있는 거 있잖아. 어? 뭐 하시게요? 이거 한번 들어 봐. 이거 먼저 보는 거네. 어? 이거 먼저 보는 거. 우 오. 오빠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하고 있다는데 계속 응? 오빠 한번 눌러봐 진짜 응. 응. 야. 이걸 어떻게 만들지 여기까지 좀 바꿔요 놀리고 그 물음표 해봐. 아 레드 스무 개 있네. 어? 언제? 죽여 죽여 죽어. 이렇게 해봐. 트, 저 스텝을. 안 들었다. 어? 마음에 안 들었어. 나 진짜 마음에 안. 죽였나? 자. 아니? 잡았다. 봐봐. <웃음> 나저 스키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이거키고 진짜 마음에 안들 <웃음> <왔어>. 가둬버렸다. <웃음> 다시 가뒀다. <웃음> <웃음> 아, 이거 베드락 있어도 안 되는데, 주변에. 베드락이 뭐야? 안 아, 부서지는 거. 발본발 봐봐. 아? 잡동한데. 발본발 봐봐. 잡동데 어? 왜 개다. 왜 제가 루브? <웃음> 스티브 주었어 이거 야, 이거 더 웃긴 건뭔줄아 어? <웃음> 설마 이거 무한회로 만들게? 미장정식이신 거다. 미친킨 게임을 떠났습니다 좋다. 오빠 게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죽어라 죽어라 죽어 근데 저거 오빠 스킨이야? 뭐 이거? 어. 어 오빠 건데 오빠가 직접 만든 건데 진짜 오빠저 스킨 오빠는 달라 너무 달라 스킨 여기 스킨 오빠가 더 마음에 들어. 스킨 오. 응? 응? 응? 뭐한 거야? 몰라. 근데 이거 죽었어? <웃음> 근데 이거 <여기> 죽었어 아예. 니도 <웃음> 한번 해볼래? <웃음> 아 <맞아>. 진짜 <아유, 미친. 웃음> 밑에 뒤에 근데 이거 응. 무슨 소리야? 오마 친구 뭐 소리야? 어? <웃음> <웃음> 소리가. <웃음> 이거 소리가. <웃음> 이거 소리가. <웃음> 이거 소리가 <웃음> 어? 이저 진짜 짚어졌할 이거 진짜 어 아니 그건 아니지 채팅을 쳐야지. <웃음> <웃음> 근데 또 소리 이렇게 들리나. <웃음> 전화가는데 어떡하냐 바다 아, 저거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빡쳤다. 내 치우 눈안 보이는데 치우자. 야야야야 저눈안 보이는데 치우자. 나 지금 집에 집에 있거든. 음. <웃음> 아까 추말을지어왔거든 아, 뭔데, 이거? 요 위에 배트락 하나 더 있거든. 야, 더 웃긴 거 만들어볼까? 응? 음? <웃음> 시한부 인생 시... 장치 만들어볼까? 그런 사악한 짓은 하는 게 아니다, 형.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때까지 내가 만든 작품 중에서 제일 웃길 걸. 시한부 인생. 뚝배기. 나 샤워하고 와도 되겠나. 응. 거기 좀 어. 있어. 나 이건 완성시키고 놓을게. 어. 아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상관없나? <웃음> yeah o mm h -hmm. Thank <laughs> you. Продолжение mm следует... -hmm. Thank you. do meu corpo.